반갑습니다 한국타자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도전을 참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저는 친구들과 처음 마라톤에 나가보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라톤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아디다스 마일런이라는 마라톤을 신청하려던 찰나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마라톤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a Challenge with a Tarzan 저와 함께 1 0 k m 구간 마라톤으로 완주한 구독자님들을 모집할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라톤 일시는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이고요. 아디다스 마이런의 함께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이 되시면 아디다스 마이런에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사실 5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음 이제 마라톤을 한 3번 정도 참여를 해본 사람으로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티셔츠나 여러가지 사은품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완주 후에 성취감을 생각했을 때 어, 충분히 가치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원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또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고 또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총 12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12분은 어떻게 모시게 되느냐 내일 그러니까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타전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게시글로 신청 링크를 올릴 건데요 신청해주시는 선착순으로 12분을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민해봤는데요 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니까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에는 이름, 성별, 나이 마라톤 경험 여부,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입력해주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12분은 저와 함께 9월 1일에 아디다스 마이런에 함께 참가를 할 거고요 저를 도와주는 몇몇의 스탭들과 함께 1 0 k 로 완주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이후에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9월 1일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께서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뛰시게 될 12분께는 한국타잔 단체 티셔츠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다 함께 그 티셔츠를 입고 함께 마라톤을 뛸 예정입니다 아디다스 마이런의 규정상 만 14세 미만의 출생자는 참가가 불가하오니 이점 마지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마라톤은 9월 1일 오전 8시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내일 8월 3일 오후 1시에 커뮤니티 탭에 게시글을 통해서 신청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12분을 모시게 되고요 확정이 되면 바로 또 게시글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아디다스 마이러는 9월 말에 개최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챌린지 위 타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갑자기 9월 초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굉장히 인기 있는 행사여서 마라톤 자체가 또 매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저와 마라톤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신청 시간 전까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뛰실 12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라톤 때뵈요 안녕